기억되고 싶어 Ooh. 기억되고 싶 하지만 너만 있다면 난다시 어설 수 있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고마운 나를 위해 너